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2020년 올해 들어서 세계 경제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참 불안불안하죠. 더구나 유럽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터지면서 그 불안함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금융위기 터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특히 한국은 일본 짝 나는 것 아닌가 어떤 의미입니까? 일본의 경제 공황이 오래전에 생겨서 그때부터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었죠. 한국도 이러다가 일본 짝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마침 이때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일본을 닮아간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일본 짝 나는 것 아닌가 일본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 나쁜 쪽에서 이야기입니다. 나쁜 쪽 입장에서 음, 그 점을 몇 가지 포인트로 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 일본의 오래된 장기 침체, 한국 경제와 어떤 닮은 꼴이 있는지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몇 가지를 추려놓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로 국부를 축적한다, 두 나라가. 자그 부분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특히 한국은 수출로 국부를 축적하는 것이 일본보다 더 비중이 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닮은 꼴이다. 두 번째는 고령화 저출산, 세계적으로 일본은 장수국가이고 고령화 국가이기도 하죠. 자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도 고령화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자, 이런 이야기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음 그러나 일본보다 한국이 오히려 저출산이 더 심각하면서 고령화 속도도 빠르고 저출산 문제도 가중되면서 이 부분은 한국이 오히려 더 불리한 입장, 자세 번째 어떤 닮은 꼴이 있냐 하면, 자산버블. 자, 2020년 기준 한국의 토지가치는 한국 GDP의 5배라고 하는데 어,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버블이 터질 때, 즉 자산버블이 터질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그 당시에는요, 일본의 GDP 대비 어, 토지가치가 4.5배였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토지 가치가 GDP 대비 5배 정도라고 하니까 일본의 자산 버블이 터졌던 그 당시 정점에 이르렀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요 국들이 이제 긴축 움직임, 긴축 방향으로 틀었죠. 아직 미국은 지금 이 시간 현재 금리 인상을 하지고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한국은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터지에서는 코로나 이후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최초로 금리 인상했다. 긴축에 돌입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 마찬가지로 일본도 자산버벌이 생겼을 때 자산버벌의 시발점은 음,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공통점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덕분에 이제 다섯 번째 자산 가치 하락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대차대조표 불황이다 즉 자산이 줄어들고 오히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 자 이것이 일본의 장기 경지, 경기 침체의 원인이었다 한국도 비슷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섯 번째 결론 일본의 자산 법을 붕괴 직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슷한 내용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점도 많습니다. 몇 가지 다른 점, 결정적으로 다른 점한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일본의 경기 침체, 즉 자산버벌의 가장 결정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85년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이 호텔 이름인데 그 당시에 일본 경제가 어 너무 잘 나갔던 원인이 수출국가 원인이 일본 엔화가 달러화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달러화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일본 엔화를 많이 올려야 된다. 절상 자 그것을 합의한 것이 포라자 합의였습니다. 그때 음, 미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그다음에 영국 독일 프랑스 주요 다섯 개 국이 합의를 한 거죠. 어, 그때 합의해서 미국 돈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 돈을 다 절상시키자 그 가운데 어, 가장 많은 절상이 일본에게 집중되었죠. 그 바람에 N 고 그다음에 합률이 간율 급락하면서 수출 전선에 당장 문제가 생겼죠. 수출을 먹고 살던 나라가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N 고로 인해서 내수에 더욱더 집중하게 됐고 그때 음, 내수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양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떨어뜨렸죠. 그때부터 자산 버블이 생겼는데 자 이것은 확연하게. 한국과 상황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엔고 그 당시는 엔고였지만 일본은 한국은 지금 원하절하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좀 달러가 계속 비싸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 급등 그러니까 원하 달러 대비 환율이 급등해 있는 현상. 자 이것은 확연히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 두 번째, 최근에 한국의 금리 인상은 점진적인 인상입니다. 0.25, 0.25씩 이렇게 이제 올려가고 있죠. 점진적이고 또 아무래도 이제 달러화 대비 한국의 이 금리 수준은 한국 금리가 조금 높아야, 높아야 외국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점진적이면서도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다. 과거에 일본의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은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많이 내렸다가 많이 올렸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했죠. 근데 그것과 완전 다르다. 자세 번째는요. 뭐 그때도 지금도 일본은 제조업이 세죠. 물론 그때 비하면 그 당시 비하면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제조업은 세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지금 현재 I T 강국이죠. 즉 변화와 혁신이 비중이 전체 경제의 비중에 비하면 비중을 대비할 때 한국이 훨 높다 일본보다. 자 특히 요즘 뭐 콘텐츠, 음악, 그 다음에 또 K 뮤직. 또 K뮤비, 무비, 영화 이런 등등을 한국이 일본에 비하면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그 당시 일본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할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국의 유일한 전세제도. 자 전세금, 전세 자체도 음, 건물주 입장에서는 부채이지만 또 어, 동시에 자신의 근무를 담보로 해서 개인 간에 약정된 부채이기 때문에 담보 여력이 충분한 부채이죠, 전세. 따라서 한국의 유일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에 약간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자이 점도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공통점과 또 확연히 다른 점들을 정리, 예 약점과 강점으로 정리해 보면 한국, 경제, 일본에 비할 때 상대적인 약점, 몇 가지 추려보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고령화 저출산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더 심각합니다. 자, 더 심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시간, 속도가 일본보다 과거의 일본보다더 빠를 수 있다는 라 건데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개인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임대소득, 어, 고령화 저출산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또 비즈니스 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공간 건물이나 원룸이나 이런 오피텔 주택을 임대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 임대수요자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노후에 장기임대소득을 가지고 노후를 생활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두 번째는 음, 한국 경제의 약점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높은 수출 어존도 일본에 비해서는 한국은 상당히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어 그런데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침체되거나 또는 어 보호주의 경제로 외국들이 우리 주요 수출국들이 자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기반을 증가시키면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많이 불리해 질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아무래도 한국 아직 원하는 N화와 비교하면 비기축 통화죠 안전자산 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같은 큰 세계적인 쇼크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자 이런 점 등을 약점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 일본에 비하면 어 반대로 이제 일본에 비하면 어떤 강점들이 있을까 첫 번째 어 높은 수출 의존도는 앞서 약점이기도 하지만 강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성장할 때는 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도 지금 현재 수출에 유리하죠. 일본에서 음, 경제 침체, 경제 자산 가격에버벌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 일본은 엔화 대비 달러가 약세였지만 한국은 지금 현재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 그죠? 오히려 원화 약세라는 점도. 수출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많은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되겠고 그 다음에 높은 외화 보유고 우리가 i m f 어, 경제 부도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주 높은 외화, 많은 양의 외화 보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처럼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에 쉽게 넘어갈 한국 경제는 아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강점, 가장 저는 미래를 보면 큰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 혁신기업, 혁신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또는 적응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일본보다는 훨씬 단단합니다. 지금 뭐 여러 자료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 음,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랑 닮은 모습도 있지만 확연하게 다른 모습도 있다. 그것에 따라서 약점과 강점이 서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더 집중해서 하는 것 자 이것이 경제운용, 또 미래경제를 어떻게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한국경제가 달려있다. 즉, 일본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자산은 또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 자산관리에서는 자, 그것들도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다 금융위기 나는 것 아닐까? 이러다 한국. 일본짝 나는 것 아닐까라는 시중의 우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조금 유익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